지금부터 웹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인 자바스크립트를 더잘 다루기 위한 기술인 웹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이수업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명령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Node.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npm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웹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웹팩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와 같은 수많은 파일들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성된 웹사이트를 로딩을 해보면, 정말 많은 파일들이 다운로드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지 않냐면 서버와의 접속이 많을수록 애플리케이션은 느리게 노딩됩니다 왜냐하면 접속은 상당히 비싼 작업이거든요 또 정말 많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들을 사용하다 보면 각각의 서로 다른 패키지들이 서로 같은 이름의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충돌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깨지게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도구들을 번들러 라고 합니다 번들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주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웹팩, 브라우저리파이 파슬과 같은 도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번들러인 웹팩을 살펴볼 것입니다 웹팩을 이용하면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 이미지와 같은 여러가지 그 모듈들을 모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다시 분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웹팩을 둘러싼 생태가 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 개발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말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덕분에 아주 많은 작업을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웹팩은 쉽지 않아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수업은 뒤로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업을 공부하시면서 재미있는 데까지만, 예, 이해되는 데까지만 일단은 공부하시고 배운 것을 써먹기 위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강권합니다. 완주보다 자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